어... 거츠서버를 네 편집을 요즘 안올리긴 했는데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츠서버 다음화가 언제 나오는지 혹시 다음화 올려드릴 수는 있는데 <웃음> 제가 뭐... 영상은 엄청 많이 녹화를 해놨거든요 근데... 그 영상 녹화하는 걸 이제 편집하면서 미리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거치 서버 특징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국 시간 우리가 플레이 하기에는 좀 애매한 타임 시간대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는 아침 이제 외국 시간으로는 저희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하고 외국 애들한테는 이제 밤인 새벽인데 이 오프라인 가드가 있다 보니까 공격을 가봤어요 오프라인에. 근데 데미지가 10이 들어가더라고요. 10. 건축물에. 그래서 베이스를 밀 수도 없고, 그밀 거면 탄을 빼야 되는데 데미지가 또 추가가 돼요. 한 30%인가 40%인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공룡도 이렇게 순삭이 되더라고요. 일반 이제 브리딩도 이렇게 좀 빡세다보니까 그래서 재밌는 영상들이 없어요 그냥 이 거츠서버 자체는 파밍하고 보스가고 파밍하고 파밍하고 브리딩하고 이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거츠서버 <웃음> 편집하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많이 기다려 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언젠가부터 거체 서버 조회수도 좀 많이 안 나오고 해서 그냥 바로 다음 서버, 다음에 했던 영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음 서버는 좀 재미있습니다. 바로 중국인들 괴롭히러 가는 영상이니까요.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에 중국인들 괴롭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오스 Yeah